가족. 안녕하세요 담둥이들 우리 가족이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언박싱 해 보려고 해요 어아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리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지켜봐주세요 아 우선 어, 상자를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들어있고요나난 <웃음> 무슨 머리인줄 알았어 <웃음> 음 일단은 실드가 있고요. 음, 마이크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카메라에 장치 장착하는 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봐 보시고요. 음, 어, 이거는 카메라하고 마이크하고 연결하는 그런 선인 것 같아요. 음, 한번 봐 보시고요. 어, 요거는 어, 이렇게 설명서인데요. 여러분이 <웃음> 한번 봐보세요. 다 영어예요. 일본어 영어 이렇게 일본어 영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어, 좋은게 휴대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필요 없고요 정품인지 아닌지는 일단 선에 하얀 글씨로 모델 라고 써 있어요 아 스마트폰에 연결하려면 별도의 선을 구매해야 돼요 우리 가족은 하나 구매했어요 SC7 이라는 선이에요 그럼 소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담둥이들 사랑해요. 마이크 테스트 담둥이들 사랑해요. 마이크 테스트 담둥이들 사랑해요. 마이크 테스트 담둥이들 사랑해요. 마이크 테스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담둥이들한테 좋은 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